놀이만 하고 즐겁게 놀다 보니까 하하하 잘하시네요 어떤 데는 잘 맞고 어떤 데는 네. 안 맞고 상체 모르겠는 거야 아. 그답짜해가지고는 <웃음> 그러면은 야, 참 마음이 깐다 이래가지고 제대 좀 배워보고 싶다 네. 다 배우는 거고 기본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고요 그래 네. 응 음, 동사무소에서 일연을 하신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냥 그 우리 주위에 네. 뭐 공연 같은 걸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그 공연에 맞춰서 그냥 네. 다다다다다다 이거만 하니까 네. 도대체 뭐 이건 뭐한 음. 네. <웃음> 번씩 가. 그냥 노릇만 하고 저겁게 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도 뭐 비타민 소리 아니면 시부야 아집면 지발을 하는뭐할줄 아는 그래서 한번 문제 하가볼수 있어요. <웃음> 일한다고 안전반지가 네. 젊네. 네. 네. <웃음> 괜찮아. 뭐 아무거나 편한 거 아무거나. 이걸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걸 자기가 싫은 걸 한다고. 이맞 네. <웃음> 음, 별 <웃음> <웃음> 다른 거뭐 했던 것도 있어요. 가 <웃음> 네, 어, 해 보세요, 그럼. 들어라. <웃음> 잘하시네요. 이거 <웃음> 어떤 데는 잘 맞고 어떤 데는 안 맞고 열치어 놓으면 재밌죠? 네, 근데 그 예. 이상은 안 되니까 예. 불렀던 거 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예. 뭐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해죠 그렇죠. 그러고 네. 선생님한테 이거 아로페시오 좀 이러는 게참 멋있어 보이는데 음. 아, 예, 예. 그걸 도대체 안 가르쳐 주더라고 기타가요 예, 지금 치시는 거는 코드 잡고 스트로크 하는 거예요. 네. 코드 잡고 스트로크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뜯는 게 아름다운 말씀 하셨던 거. 맞아, 맞아. 근데 난 이게 너무 좋아 네, 이게 좋은데, 코드가 안 잡힌 상태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코드 소리 제대로 안 나오면. 이렇게. 아예 이 잡는 것부터도 안 배웠는데. 이렇게 나와버 듣기 가 싫으니까, 음. 이걸 해면은 학생이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안 되니까. 근데 음. 이거 보세요. 이거는 소리 좀덜 나도. 맞아, 맞아. 소리 안 나게 해도. 음. 노래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수할 수, 할수 있는. 알겠어니 지금 제가 보니까요. 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치고 하는 데는 음. 그냥 뭐 아쉬운 대로. 음. 그냥 그냥 놀 수는 있어요. 음. 노는데 쌤말 따라 지금 뭔가 이게 렇 아구가 안 맞아. 네, 예, 예. 맞죠. 예. 아구 안 맞고 그다음 에 소리가 예. 이쁘게 안 나와. 예. 아구 안 맞으니까 소리가 안 나와. 네, 그죠. 음. 그왜 그러냐면 코드가 잡는 거가 예. 아직 소리가 잘나게못 잡아요. 그다음에 오른손 스트로크도 잔잔잔 스트로크인가 그러니까 그 리듬을 치기는 치는데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또 그러니까 이게 치는 모양도 선명하지 않고. 음. 그 다음에 코드가 잘 잡아도 오른손이 지금 뭔가 이렇게 약간 음. 약간 흐릿하게 쳐져요 리듬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음.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잔잔잔 잔잔잔을 치는데 네. 이게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치고 계신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노래를 불렀던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네. 처음에 시작 단계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반주 있잖아 처음에 네. 들어가기 그게 네. 네. 지금 대추까지 하... 어떻게 치야 되는지 티 그렇죠. 하고 이렇게 이거 나온 그대로 치가도 안 맞는 거예요 집에서 그렇죠. 해보면 예. 그래서 이걸 게른사다 알아듣는데 내가 또 물을 하니까 그렇고 그냥 막안 나오다 예. 안 나오다 하니까 그래서 무치가 가는데 예. 내가 녹음을 해고가지고 이제 그대로 따라해보면 아. 생각이 잘안 나잖아요 근데 예. 집에서 뭐동 뭐가 이래 하면 예. 잘안 맞거든 예. 그래 그거 들으면서 이제 그냥 하거든요 예. 하는데도 당첨 모르겠는 거야 아. 너무 답해가지고는 <웃음> 그래서 지금 내가 계속 망설이 작년부터 계속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용기를 못 내고 있다가 네. 아유 인연이 되려니까 또탁 이렇게 네. 인터넷 네. 들어가 갖고 네. 응. 그래야 치니까 오더라고 네. 그러는데 탁 이렇게 와 닿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는 음, 많이 예. 간다 이가지고아 기타 학원으로 로지고는아 아, 음. 나도 모를 어, 보셨구나. 아, 모드에서 보셨구나. 예, 예, 예. 여기서 에이. 이거 쭉 보고, 이거 보셨네요쭉 보고 보니까, 이게 제일 보니까 와 닿더라고. 음. 어제 네. 용기를 내놨고. 네. 어. 잘 어셨습니다. <웃음> 근데 이거는 올늘 찍힌 것 같다. 오늘 오면서. 그 뒤에, 그 뒤에 용은 거지. 이게, 이게 케이스 안에서 찍힌 건 아니고요, 이거는. 바깥에서. 바깥에서 있다가 어디 모서리 같은 데꼭 찍힌 거거든요. 거죠. 네. 음. 모르는 사이에 찍혔는 데 음. 어차피 했으니까, 네. 좀, 제대좀 배워보고 싶다. 잘하저어요 네, 조섭자. 네. 네. 앞기도 좀, 옛날에는 이게 좀,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6 1년생인데 그때 음. 한참 뭐, 강경질이 너무나지고 조 좋아지고 계시겠지만 전에 네. 있다 보니까 좀 네. 그때 당시는 초뇌는 아닌데도 오. 이렇게 음. 이런 데는 신경을 안썼거든여자니까 네. 특히나 윗마시키고 아. 이런 아. 식이다 보니 이 기초가 좀안 되나요. 네. 그렇더 그거는 뭐 걱정 네. 안 하셨을까요? 조금 가르쳐주고 이런 네. 거같요 네. 그게 그, 기타가요해보면알수 음. 있지만 처음에 한두달 정도 배우는 게 다,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제, 제,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에서는, 음. 음. 제가 잡아놓은 커리큘럼에서는, 음. 처음에 한 두세 달 정도까지 해서 배우는 거가, 음. 다 배우는 거고, 음. 그다음부터는 거기서 살붙이고, 변형하고, 응용하고, 음. 막, 처음엔 한 개씩 배우다가, 그다음에는 이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계속 그렇게 이제, 계속 발전해가지고,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기본 잡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게기본거요 네. 처음에 내가 집에 가서 해도, 이게서부터 응. 여기는, 뭐, 그데 아까처럼 네.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면은, 미리와 그러기 전에 구경 해야 되나 전주. 전주가 나와야 응. 되는데, 전주를 하면 선생님, 응. 선생님 잘 가르쳐 주실 수있는데 내가 뭐라 그못야돼지 그럴, <웃음> <웃음> 그럴 수도 있어요. 에. 에. 선생님이 또, 바로 가르쳐 줘도, 그러니까 받아들인 학생 입장에서는 응. 또 정리가 안 되고, 응. 바로 확안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응. 저들이 가르쳐 드려도, 응. 이게, 들어가는 데까지, 학생한테 그게 이해해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활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음. 네. 바로 저기서 나한걸 사먹고 음. 수영하고, 수영하고 또 이제 시간되면 저쪽으로 왔다가 음. 집으로 가려고 일하거든요 아. 하루를 그냥. 네, 그렇의 <웃음> 날로. 음. 아, 예. 음. 시간을 해시고그 음. 기본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음. 제가 가지고 있는 플럼을 전혀 좀 드릴게요.